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던져 왔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은 분을 관계로 오늘은 특별히 통발 한번 던져볼 텐데 오늘 통발 동지 장소는 그냥 계곡이에요 계곡 별로 없으니까 물고기 돌아다니는 게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물고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짜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왔죠 과연 계곡에서 통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떡밥인데 좀 묽게 됐어요 오늘은 그거 몇 시간째 떡밥이야? 이거. 6시간짜리입니다, 6시간짜리. 6시간짜리? 6시간짜리. 좀 물게 만들어서 빨리 퍼지게. 약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실수라고 할게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아, 이게 전분이 좀 부족했어요. 고, 고기가 그거 다 먹을 면면다 하루 종일 며칠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물고기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제가 볼 때는 없어. 있을 수도 있지. 왕거리지, 어넣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이거? 여기 끝에 묶어야 돼요, 여기. 매운탕은 언제 해먹나? 매운탕은 산란청 끝나고 어. 어 우리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란을 해야 이제 또 물고기가 늘어나는데 알가진 거를 잡아먹으면 응. 안돼 안돼 아빠 매운탕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어. 산란 끝나는 거 확인하고 어, 어. 매운탕 끓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떡밥 이렇게 놓고 자 어, 여기야 여기. 이 평평한 곳 있잖아요. 이돌 사이, 옆층. 어, 벌써 확 푸신다 야. 와 됐다 오. 자, 손 한번 딱 씻어주면 떡밥이 풀어져요. <웃음> 어. 아유 새끼 보이는 거 봐. 오 어, 뭐예요? 새끼가 바글바글한데? 벌써? 수 어, 아주 쬐그만 새끼들 음. 이제 먹이으로 올겠지?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 뿌려줘야지 물. 아 맞아 물 뿌려줘야지 기본 기본 어항의 기본은 어항의 물 뿌리기 기본. 물 뿌려주기. 그렇지 많이 들어가나 아빠 할때는 뒤돌아 서서 이렇게 뿌렸어 아, 해봐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아빠 때는 그렇게 했어 것도 아들 놀리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 때는 그렇게 했어 아, 그래요? 어 그렇게 했어 어. <웃음> 자 여기 아까 던진데는 제가 봐둔데인데 거기를 심하게 꽝을 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추천해주신 장수의 한 통발을 하나 더 던져보더라 고요 아빠 어디에다 던져야 됩니까? 오늘? 원래 봄 밑에는 고기가 많이 모이게 돼있어 아 보여? 요 어. 여기? 물 떨어지는데 네 저거 저거 저거. 그렇지 여기? 어 근데 여기 좀야 여기 더... 많대야이게 보일래라? 어디에 보이 있대요 한 열만의 어. 정도가 돌아다니고 그럼 얘가 네. 저봄 밑에다 놓으면은 얘가 냄새만큼 쫓아 올라가겠지 그러겠죠? 어아 그러면 저기라도 저기 둘수어 저기. 어. 많이 들어가면은 아빠가 장소를 잘 선택해서 그런 거고 네. 안 들어가면 네가 잘못 놓은 거야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해봐 어, 여기, 여기 많을 거야 어어 아. 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보여 그런데? 조금 보여요 어우, 큰 아, 놈들이 있네 어 여기 여기 그래 요보 봄이 살나다 숨어있네 아, 응아 음. 그럼 빨리 던져봐야겠다 던져봐 여기 어. 여기? 어저 수초 옆으로 봤짝어 아니 너무 바짝 하지 말고 자, 가라앉습니다. 자, 착륙합니다, 착륙. 아냐, 그냥 놔둬도 돼.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고기가 냄새 냄새에 퍼져 갖고 쫓아 올라오지 어. 됐다 물 뿌리기 물 뿌리기 어멍의 마지막은 물 뿌리기 이리.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통발 건지러 야, 오 뭐야 떡밥은 다 없어졌는데 떡밥은 다 없어진 상황 그런데 물고기는 아 떡밥이 있구나 뒤에 뭐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아 이거 어떻게 물고기가 한마리도 안들어왔어 싫어요? 다들이나몇 마리 좀 붙어있네 어이. 아이 아 세상에 아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야겠네요 거기 통발 한번 기대해봐야겠는데 아 어, 여러분들 진짜 통발 하나 더 설치하길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깡치면은 진짜 답이 없는데? 아 제발 들어가라 오야 텅텅 비었다 아니 텅텅 비었어? 싫어요? 야이 이 녀석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게 보였는데 통발에 안들어갔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도 꽝을 쳤어요 이게 말이 돼? 아무래도 여기가 계곡지형이다 보니까 이 통발에 안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올때 여기에 맞는 계곡형에 맞는 통발을 준비해서 제가 물고기 녀석들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꽝을 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신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이 녀석들 혼내주러 다시 재도전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사랑해요.